대학에 입학한 신영을 위해 K까지 준비하고 약속을 잡은 민정입니다. 음... 음... 여보세요? 어 언니 출발했어?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얼마나 됐는데 언니 화난 거 아니지? <웃음> 아니야 진짜, 네. 나 빨리 갈게 미안해 어 조심해서 와 음. <목소리도> 하지만 왠지 표정이 어두운 민정입니다 <목소리도> 약속 장소에 신영이 들어오고 미안 많이 기다렸지. 너는 어떻게 맨날 늦냐?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대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쏠게. 러든가 근데 오늘 머리는 왜 묶었어? 난 푸른 게더 좋던데. 아 머리? 그냥 시간 없어서 대충 묶고 나온 건데 이상해? 아니? 우리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지? 너 이번에 대학 들어가고 오늘 처음 봤으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학교는 다니만 해? 그렇저러. 그런데 신영은 핸드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 재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보는 거야? 응? 아니야 아무것도 갑자기 민정에게 돌발 질문을 하는 신영 언니 언니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아니?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왜안 생기나 해서. 언니 진짜 예쁜데? <웃음> 집에서부터 계속 표정이 어두운 민정이네요. 근데 다음에 언니가 사는 거지? 언전지업 손도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긴? 내마음이다안 그래도 내가 넣어주려고 케이크 신영을 위해 산 케이크를 집에 두고 나온 민정이네요 왜? 뭐 두고 왔어? 어, 넣어주려고 케이크 썼었는데 집에 두고 왔나 봐. 그럼 이따 언니 집에 잠깐 들려서 챙기지 뭐. 그럴래? 아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까지 하는 아, 민정. 아니야. 아니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집에 아무도 없어. 오늘? 응. 왜? 내일 뭐 약속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뭐... 부모님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에이... 내가 너네 부모님이랑 한두 번본 사이도 아니고 어때? 결국 민정 집에 온두 사람입니다 진짜? 어디로? 유럽 언제 가는데? 한 2, 3주 뒤? 음. 며칠? 20일쯤 돈 진짜 많이 들겠다 혼자 가는 거야? 너도 같이 갈래? 민정의 제안에 살짝 당황한 신영 갑자기? 응 가자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는데 당황한 신영을 위해 재치있게 넘기는 <웃음> 민정입니다. 아 당연히 농담이지 설마 진짜로 같이 가자 그랬겠어? 음. 난또 영화나 볼까? 민정이 선택한 영화의 주제가 그러면서 살짝 신영의 반응을 살피는 민정이고. 영화 어때? 괜찮아? 오늘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다시 응. 얘기하자. <웃음> 무슨 일인데? 좀 지루하긴 한데. 진왜 그래 뭐 아는 거 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응? 그 이런 이런 영화를 뭐라 하지? 뭐 그런 일 없어 동성애? 아. 어. 근데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 아니. 나도 지금 보고 처음 알았어. 왜? 별로야? 뭐. 그냥. 사실 민정은 예전부터 신영을 짝사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신영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선정한 거고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서로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나는 좀 그래. 그렇구나. 안 되는 거래. 언니는? <웃음> 괜찮아? 안 되는 거래 만 볼까? 왜 아니? 그냥 재미도 없고 해서 마음대로 <웃음> 난 상관없어. 그러면 나 먼저 씻고 나와도 돼. 그래, 얼마전부터 감기에 걸린 상태의 민정,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 걸 깜박해서 먹으러 나온 민정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신영입니다 뭐해? 어.. 깼어? 흠 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미안,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약 먹는 걸 깜빡해서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고 타이밍을 놓치네 조심해, 더 늦지 않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먹으 그리고 신영은 민정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는 상태 언제까지 감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언니 나 좋아하잖아 다음 날 신영을 배웅하는 민정. 이제 그만도 돼.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음. 나도. 그런데 신영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 남자친구? 아직은 아니고 그냥 알아가는 중이야 나 가볼게 언니 가 슬슬히 걸어가던 민정은 뭔가를 결심한 듯 다시 신형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정은 정식으로 신영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할 말이 뭔데? 뭐야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 나너 좋아해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진짜로 좋아한다고 너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언니 미안한데 나는 뭐가 미안해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이러는 건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그니까 러내 말은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냐고 난 그냥 너도 알아줬으면서 더 늦게 전에 거야? 말하려고 그러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바보처럼 뒤네 주일 맴돌기나 하고 갈게 결국 이렇게 떠나가는 신영 그리고 홀로 남게 된 민정 지금까지 영화 더 늦기 전에였습니다